요즘 우린 그램고 무한한 소소가 청정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전기차 넥소.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오랜만에 어린이날다웠던 5월 5일입니다. 사라졌던 어린이날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엔 오랜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차도 많이 밀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어느 때보다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.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 풍경. 먼저 소환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놀이공원은 오전부터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. 내셨습니다. 어린이날 전해드린 8시 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어서 어린이날 특집 TV동물농장 우린 같이 산다가 방송됩니다.